안녕하세요. 세영입니다. 제가 오늘은 다이소 원형 견출지 바로 요거예요 다이소 원형 견출지 스티커를 활용해서 다이어리 꾸미는 방법 다꾸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동그라미 스티커들로 장미 꽃다발을 만들어보려고 해요. 제가 이 장미 꽃다발은 지난 다이어리 쓸때 한번 활용을 했었는데 요런 식으로 이런식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준비물은 다이소 원형 견출지와 펜인데 펜은 제가 스테들러 펜 0.5mm를 사용할 거예요 초점이 나갔네 제가 스테들러 펜 0.5mm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이 다이소 원형견출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꽃을 그려보고 꽃으로 꽃다발을 만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또 그럴싸하죠?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해요. 단순하게 선만 몇개 그려넣으면 이렇게 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셔서 다이어리 꾸미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조만간 곧 바로 또 올게요. 안녕! 빠이!